네 반갑습니다. 플루토스 강사 엑시아입니다. 어제는 좀 제가 저희 집에 좀 사정이 있어서 오전에 브리핑을 못했고요. 오늘도 조금의 사정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9시 50분, 시작 9시 50분 좀 넘고 있습니다. 오늘 7월 31일이고요. 7월 달에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 한 달. 그러니까 7월에이 캔들이 이제 마감되는 달인데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월봉입니다. 월봉. 7월달. 7월 달. 7월. 7월 달 캔들 이 녀석은 음봉이네요. 음봉. 은봉. 얘가 양봉으로 진행되는 거는 오늘 저 이렇게 쉬워 보이진 않죠. 양봉 되려면 최소 이 녀석이 얼마까지 가야 되냐? 1761을 넘어야 양봉으로 끝날 겁니다, 오늘. 그러려면 <웃음> 이거 좀 그렇지만 약한 12%, 11% 정도 더 올라야 돼요. 좀 쉬워 보이진 않, 않고 그분그 그 8월에도 8월에도요 1761달러는 중요한 가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요 가격 그, 그렇죠. 8월에도 그렇기 때문에 요 가격은 꼭 주목을 해보셔라. 주목해보셔라. 말씀 드리고 싶고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 뭐 특별한 건 없,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캔들의 크기는 양봉보다 음봉이더 크고 양봉보다 음봉이더 크고 이런 식으로 더 내려가고 있는 차트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주봉. 어, 주봉상의 지수이동 평균선입니다. 50일짜리 EMA. EMA EMA는 현재 대략 6,900 정도의 위치에 있네요. 50일짜리는요. 우리 21일짜리 좀 보기로 했었잖아요 21일짜리는 21일짜리는 약 8200정도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주 이번주 이번 주 캔들 이렇게 마감되고 다음주에 또 변하게 되겠죠 이렇게 한번 보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봉은 뭐 계속 봤던거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요번만좀 체크를 해볼까요 주봉상 주봉상 보면 지금 현재 어 특별한 구조물은 현재 주봉에선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구조물은 8700, 8700 정도, 8750 정도의 구조적인 지지선이, 강한 지지선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봉상.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놔서 그렇지. 잠깐 눈을 꺼서 보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지금 뭐냐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했던 캔들이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가격을 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가격, 이한주 동안 이한주 동안 이 가격에서 사람들이 망설임을 많이 했다. 어? 오르락 내리락 파는 사람 더더 응? 더 비싸게 팔려는 사람 더 싸게 살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한주 동안 어우 깜짝이야 가격이 어, 가격이 이렇게 머물렀던 그 가격입니다. 그게 얼마라고요? 8,750달러 1750달러 정도 선이 돼요. 정확하게 뭐, 거기서 반등을 준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분이다. 그 가격 정도까지. 구조적인, 구조적인 지지선은, 현재로서 강한 지지선 주봉상으로는 없다. 거기가 가장 강할 것이다. 일단 내려오게 되면, 그걸 알수 있습니다. 일봉으로, 일봉으로 놓고 보면, 지금 가격이 잘안 내려오는 가격이 지금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죠. 어, 가장 가까운 일봉상의 지지선은 9,400이에요. 9,400. 더블 클릭해서 볼까? 9,410달러 0 0 정도 되겠네요. 비트맥스 기준으로는. 9,400. 정확하게 해놔야지, 또. 9,400. 0.9.5. 사실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기준은 여기, 이 시가, 이 종가로 잡았을 뿐이지. <웃음> 일봉상, 언제 며, 며칠이니까. 7월 16일. 이래 종가와 7월 17일의 시가 시작했던 가격 밑으로 근처까지는 계속 내려왔으나 내려왔다가도 금방 올라가서 그날을 마감하고 내려왔다가도 올라가서 그 이상 내려오지 않고 계속 그래 주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4일 동안 그래 그래 주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9,400. 9,400 정도는 단기 지지선이 될 것이 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일의 평균 가격, 50일 EMA입니다. 지수 이동 평균선. 21일짜리는 뭐 당연히 더 내려오고 있겠죠. 아, 21일짜리였네. 50일짜리 한번 볼까? 아두 개를 같이 놓읍시다. 두 개를 같이 놓게요. 을 이건 50일. 어, 이거는 그러면은 약간 중기, 중기 지수 이동 평 중기 이동 평균선, 단기 이동 평균선은 21일짜리 색깔을 시뻘겋게.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곧 있으면은 데드크로스가 나겠네. 지수이동평균상 그렇겠죠? 아니면 혹은 만나건가 만난다는 건 뭡니까? 가격이 좀 옆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만나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 50일 동안의 평균과 21일 동안의 평균이 만나서 똑같아진다. 라는 건 평균 가격이 같아지고 이 녀석은 횡보하고 있다. 근데 그 밑에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랬던 경우가 언제냐면 일봉상 혹은 주봉상 2018년도 2018년도 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8월부터요. 8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수렴을 거친 다음에 작년 2018년도 11월에 큰 하락을 좀 보여주었죠. 이 당시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때 깨졌던 가격이 6,000달러로 깨지는 게, 깨지면서 그게 이제 신호가 됐는데, 그런 가격은 아마 지금으로서는 9,400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면, 어, 여기서 안 멈출 수도 있습니다. 강한 지선이지만, 여기서도 이러다가 그냥 5,400 정도에서 우리는 멈출 줄 알았잖아요, 작년에. 잘 기억해 보십시오. 5,400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잠깐 멈췄었지. 근데 큰 반등 안 주고, 한 6,000 정도까지 되돌리고선 내려갈 줄 알았, 알았으나, 5,400에서 잠깐 멈추고, 이 하락세가 더 컸어요. 그래서 쭉쭉 빠졌었죠. 4,000 근처까지도 빠졌다가, 거기서 잠깐 반등 좀 줬다가, 그죠? 그 다음에, 어, 3,100까지 내려갔었어요. 2018년도 말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도, 일본에서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 하지만! 하지만, 나안 좋은 얘기만 하면 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볼륨도 한번 보겠습니다. 볼륨, 볼륨, 거래량 거래량은 당연히 고점이 낮아지고 수렴 중에 있으니 수렴을 하는 거잖아요. 디스탠딩 트라이앵글, 고점이 낮아지는 내린 차순 삼각형 형태의 수렴을 보여주고 있죠. 당연히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다. 우리는 이럴 때 어, 수렴 중일 때 차트가 이렇게 진행되면 어떻게 한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야 사실은 왜냐면 끄트머리 다 왔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죠 여기서 팍 떨어지거나 팍 오르거나 할거예요 여기서 이거 때려 맞힐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들은 때려 맞히시면 됩니다 때려 맞히시면 되고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나 뭐 그건 가능성인거지 내려가게 되면 손해보잖아 일단 이동평균선은 눈을 끌게요 볼륨 보겠습니다 4시간 차트 보겠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그래서 4시간에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표시를 해놨습니다. 친절하게 고점 고점, 고점.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이 가격 망설인 캔들 망설이고 망설였던 캔들 망설이고 망설였던 캔들 강하게 이탈했었던 휩소 강하게 이탈했었던 킹소가지 캔들 그리고 아니야 하고 올라가가지고 지, 그 종가 이 캔들의 종가와 시가까지 중요한 가격을 확 넘었던 캔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넘고 나니까 오릅니다 가격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거안 내려와요 여기 밑으로 안 내려다가 빵으로 물론 힝소 같이 한번 더 확인했어요 더 단기봉에서 <웃음> 짜증나 죽을 뻔했는데 이때 아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하고서 올랐잖아요 이렇게 어? 롱친 사람들 어? 한번 그거 터트리고, 그리고 올라갔다가. 중요 가격. 중요 가격에서 저항.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간다 하고선 속였던 가, 가격이에요. 이게 또 간다 하고선 속였어요. 또, 또 속여.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고 서 캔들이 깨지고 나니까 저항, 저항, 저항. 못 올라갑니다. 고점 이렇게 낮추면서, 낮추면서 못 올라갔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지지선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지선들은 저항으로 바뀌게 되죠. 정으로 바뀌었어요. 풀백, 되돌리고 뭐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되돌리고, 그 다음에 또한번 지금 4시간 차트에서 보면 어, 가만히 있어봐. 어, 여기 부분만 놓고 보면 고점, 고점, 고점 어, 똑같아서 가나 이렇게 한번 했을 었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가나, 저점, 저점 계속 높이네. 아니야 하고서 이렇게 기형이 차트 한번 만들고 이렇게 기형이 차트를 한번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그리고 한 번에 그렇게 뗄깰 때는 지선이고 지 뭐고 없이 그냥 인정사정 없이 전부 다 깨버립니다 깨버렸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가격 이거 가격 이 얼마죠 대략 대략 대략 네 보고 가면 한9630 정도 9630 정도 선을 9700 정도 9630 지금 9700 사이 요 부분을 팡 깨고 깨고 나면 못 올라가, 왜 이렇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캔들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단타하는 사람들이 지금 되게 어려울 거예요. 하면서도 조마조마, 조마조할 겁니다. 하지 마. 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는. 하지 마. 도박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또 속이고, 속이고요. 그 가격 계속 못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표시해놨습니다. 9,700부터 9,740달러. 이 수염 돌파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1차적으로, 어, 데일리 저항이라고 하는 이 여기서 얘가 한번 멈출까 안 멈출까 얘가 이렇게 되면 올라가면요 여기서 멈출 가능성 굉장히 많죠 멈출 가능성이 있, 저항이다 이겁니다 단 무슨 말이냐 올라가는 거에 대한 롱롱 베팅 롱, 롱 포지션 갖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가격선은 롱 포지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청산 레벨이 될 거예요 만 185에서 만200 정도 사이 좀그 전부터 아마 이런 데서 매도세 나올 겁니다. 꼬리 달리면서 여 1만 10, 10, 135달러 정도 선부터 그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9400이 깨지게 되면 깨지게 되면 1차적으로 이런 꼬리 이런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들 멈출 가능성이 있죠. 이런 데니까 하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거기는 최근에 도달하지 않았던 영역입니다. 아무 아무도 가지 않았던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하락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이거와 동일한 크기의 하락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거와 동일한 하락이 진행될 수도 있고 삼각형 패턴의 목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와 동일한 크기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1차적으로는 이거와 동일한 크기로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깨지게 되면 일단은 시옷이 굉장히 우세할 것 같아서 시옷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9400 주목해 주시고요. 그들의 타겟은 1차 타겟은 아마 8750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반등이 적은 반등이라 작은 반등이라도 나올 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기가 실질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하지만 매수를 받더라도요. 매수를 받더라도 어, 중요한 트렌드를 이탈하는 건 이런 자리, 이런 가격을 그 이후에도 이 가격을 이탈하는 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평균선은 넘어야지 최소. 21일짜리는 넘었고 지금 21일짜리는 잠깐 넘었는데 50일짜리는 못 넘고 계속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는 이미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데드 크로스가 이미 났습니다. 아직 골든 크로스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올라야죠. 여기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뭐, 이, 러다가 가기 시작하면은 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다가. 올라갔다가, 안 급해 하나도. 올라갔다가요. 여기 저항받고 내려온다면서, 내려올 가능성도 많다면서요 뭐,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여기 싸게. 올라가면. 아니면 이렇게 딱 캔들 나오면, 여기 눌릴 때 사든가. 조금 성격 급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면은, 계속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런 트렌드까지도 한번 보게 될 수도 있고요 이 가격 11K, 11K를 1 1 k 넘어서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캔들이 계속 머물다 보면 이렇게 뚫고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좀더갈수 어, 있나 보구나 16,000까지도 갈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은 어, 좀 지겹지만 맨날 아저 엑시아 얘기만 들어보면 맨날 이럴 거야 라는 얘기 아마 많이 하시죠? 기다리라고만 해, 기다리, 맨날 기다리래, 언제 사라는 거예요, 도당체? 그럼 사, 그럼 사. 해외, 해외에서 보면은 이 얘기 많이 안 되니까요. 그냥 닥치고 사라잖아요. 어? by the fucking dv래. 어? b t f d d 래요 <웃음> 검색해보자, 씨. 짱난다, 씨. 어? 검색해봐. 이, 또 사족이 달리는구만, B T F D리야 어디 있어 어이씨. 여기 있다 한국이들은 모르는 원어민들이 쓰는 블록체인 은어들이래요 뭐라고 뭐라고요 여기 있잖아 여기 바이더 버킹 디비래요 그냥 사래요 <웃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사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갈것 같으니 지금부터라도 계속 사. 계속 산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은 뭐, 뭐겠어요? 뭐일봉 보겠어? 그런 사람들이. 일봉보고선 사라는 소리예요? 한시간 봉. 한시간 보고, 봉 보고 사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보고 사라는 거잖아요. 야, 이좀 올라가잖아.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0월인데 벌써 이만큼만 가도? 몰라, 난한두달 동안 마음 졸리려면 지금 사고. 저도, 저도, 이거는 맞아요. 이건 맞아요. <웃음> 이거예요, 저도. 저 생각도 이거예요. 뭔 말인지, 뭔 말인지 아마 아실 거야. 뭔 말인지 아실 거야. 4시간 차트가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4시간 차트, 하루 차트, 1시간 차트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사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계속 사, 사, 사. 계속 사요, 계속 사. 응? 안녕. 녹화 올릴게요. 안녕, <목소리가> 사랑합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